응 음, 자기야 어디야? 아어나다 왔어 응 근처야 자기야 오늘 클럽 건다고 너무 이쁘게 입고 온거 아니지? <웃음> 아니야 그냥 평소처럼 입었어 알았어 언니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뛰어갈게 아 끊어 자기야. 아, 옷이 이거 뭐야? 난 설마 이게 자기인지 몰랐네 야, 옷왜 이렇게 짧아? 이옷안 입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? 아니, 우리 그때 말했잖아 이옷 너무 짧으니까 입지 말라고 알았다며 알았다고 하더니 아 이게 뭐니 진짜 아니 엉덩이는 다 가려지지 가려지는데 하나 스테이지랑 봉 올라가서 춤추잖아 그치 사람들 부딪히는 거 싫다고 올라가서 추지 아 그럼 밑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 이거 아 진짜 짜증나 안 입기로 약속했으면서 이거 입고 오면 어떡해 진짜 어? 나옷 봐봐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이렇게 꼭꼭 가리고 가기로 한거 아니었어? 언니 셔츠 단추 3개 푼다 진짜 하... 마음에 안 들어 이뻐 이쁘지 당연히 이쁜 거 아니야? 이쁘니까 불안한 거 아닐까? 그렇게 생각 안해 자기야? 진짜 너무 잘 어울리니까 짜증 난다고. 내 눈에만 이뻐 보이는 거 아닐 거 아니야. 그치안 되겠다. 이 밑에 새벽까지 옷가게 열거든. 거기서 옷 사자. 어. 지금 너그 옷으로 클럽 안갈 거야 가기만 해 진짜 미쳤니 진짜 오늘 한번 크게 싸워봐 오늘 그 옷을 입고 클럽을 안 가던지 아니면 바꿔 입고 클럽 가던지 어. 보기는 그거 두 개밖에 없어 안 돼요 하 거야 진짜 너 놀고 싶으면 옷 사러 가옷안 바꿀 거면 나 클럽 안가 <웃음> 내가 놀지 말란 것도 아니고 옷 바꿔 입고 가자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? 아니, 일단 가보자고 거기에 너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? 옷이 바뀌면 메이크업도 바뀌어야 된다고 아 그러면 우리 메이크업도 받지 뭐옷 사고 메이크업 받고 헤어까지 해 하러 가자 뭐 그게 큰 거라 가하해 언니가 다 해줄게 그 꼬라지로는 못가 진짜 너그 꼬라지로 갈 거면 나 셔츠 벗을 거야 어, 셔츠 안 입어. 뭐 하러 입어? 너 그렇게 보여주는 거나 내가 셔츠 안 입고 노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. 뭐, 어, 그러자, 그럼. 컨셉 바꾸고 들어가는 게 싫으면, 어, 언니 그렇게 할게. 그럼 어, 각자 놀아. 언니 오른쪽 봉에서 놀 테니까 너 왼쪽 봉에서 놀면 되겠다. 그치? 와, 사람들 겁나 좋아하겠다. 아니, 누가 인기가 더 많은지 한번 해보지, 뭐. 그래, 찾지 마. 놀다가 언니 없으면 아 다른 사람이랑 나갔구나 해 그럼 되는 거지, 그치? 아말 심하... 아... 미안해, 말이 심했어 어... 이거는...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말이 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안 할게 응 음. 근데 그래도 그옷 입고는 진짜 못 가겠어 바꿔 입자 밖으로 가 나도 단추 세개안 풀고 그냥 이대로 잘 입고 있을 테니까 응. 그리고 추워 바보야 너안 추워 지금? 엄청 추울 텐데 똥꼬 얼겠다 바지로 갈아입으러 가자 아니 조금 더긴 치마를 입던지 근데 자기야 진짜로 저 밑에 옷 가기 괜찮아 응. 저번에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내옷 있지? 그것도 저기서 산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들렸다가 아 클럽 한번 가기 힘드네 <웃음> 일단 옷 사러 가요 메이크업이랑 헤어도 알아볼게. 어디가 잘하는지. 가자.